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서는 한국인 멤버보다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력자라고 하면은? 네, 다른 말로 멘토라고 할수 있겠죠. 문화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현지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유럽에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가 인기 절정입니다. 한국 드라마라든지 케이팝, 그리고 한국 고유 음식들이 유럽인들의 정서와 입맛을 자극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시작으로 해외 진출하려는 창업팀이나 스타트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하면 성공을 하기 매우 힘든 일일 텐데요. 도전을 한다고 해도 준비 없이 무작정하는 도전과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 도전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럽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할때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전략, 기획, 디자인 마케팅, 기술영업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총괄까지 사업 전 분야에 걸친 실무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 현대는 인공지능 기반의 Deep Semantic QA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혁신을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셨고 실무도 쌓아왔는데요. 어, 대표님이 현재 계신 4 2 마루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4 2 마루는 퀘스천 앤서링 플랫폼과 텍스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어, 기술적으로 저희는 글로벌 기계독회 경진대회인 스쿼드에서 구글 AI팀과 공동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언어 이해 경진대회인 GLGE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유럽 최대 액셀러레이터인 텍스타 런던의 액셀러레이팅과 투자를 유치했고요. 어, 현재는 영국 법인을 베이스로 해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세계 유수대회에 해외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유럽 진출 성공 비결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유럽 진출과 연관성이 깊어서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그간의 경험과 실무를 하며 깨달은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오늘 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요. 경청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진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시장조사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장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은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 조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일단 내부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한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 또는 팀원, 개개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내부 역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다고 일종의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저도 좀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면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관점에서의 리서치인데요. 어, 외부 보고서나 구글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현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시회라든지 또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조사가 시간이나 체력 등 물리적인 제약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전시나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IT 분야 같은 경우는 CES, MWC, i f a 같은 전통적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서 시장이나 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웹서비스이라든지 슬러시와 같은 스타트업 관련 행사라든지 AI 서밋, 챗봇 컨퍼런스와 같은 각 분야별 전문 전시회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창진원이나 코트라 현지 무역 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이나 코트라에서 직접 이런 시장조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별도로 간접적으로 비용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은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여, 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지 에이전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시회나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들 다양한 참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어 이렇게 현장 조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꿀팁일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세 번째로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인데요. 어즉 우리의 경쟁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구글링 같은 온라인 리서치만을 통해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본인들의 전략이나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을 잘안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직까지 남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는 블루오션의 초기 분야일수록 온라인상의 자료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지 에이전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쟁사들도 자신들의 전략을 꽁꽁 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게 그들의 또 전략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최대한 경쟁 환경을 캐치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라든지 커스터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에자일 방법론에 기초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탭핑해 가면서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유념해야 할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 문화의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얘기던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조사의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 잘알수 있었습니다. 자, 또그 다음으로는 어떤 스텝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같이 일을 해나갈 팀, 즉 전담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어, 이팀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이나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내부 멤버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국내와 해외를 다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국 시장에 시간을 많이 하락이 되고요 어, 그러다 보면 은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장 자신과 접해 있는 한국 시장에 비중을 더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실제로는 이미 익숙한 한국 시장보다는 아직 잘 모르는 해외 시장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외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정작 해외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멤버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역할별로 잘할 수 있는 인력을 섭외하고 그런 구성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전담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혹시 해외 시장을 파악할 때 현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할에 따라서는 한국인 멤버보다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보다는 직접 한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우리도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리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현지인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게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 즉, 현지인 채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서드 파티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에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 창업을 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많은 스타트업의 고민이자 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진흥원, 코트라 무역관, 영국 대사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또 DIT라고 하는 영국 국제통상부나 테크네이션, 런던앤파트너스와 같은 영국 정부나 런던시 산하의 기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발굴이나 투자사 연계도 물론이고요 또 현지 법률이나 재무회계 쪽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네요 네 이런 루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비용은 발생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리서치나 개발, 마케팅 세일즈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창진원이나 코트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또 비용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이런 방법들을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그만큼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네, 자 비용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키워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문화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현지 시장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게 됩니다. 네, 정말 가까운 나라끼리도 문화적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면 하물며 그런 차이가 더클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하고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게다가 같은 유럽권 내에서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많이 다르고 또 독일이랑 스페인은 서로 전혀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문화라는 건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그 나라의 국민들의 특징, 국민성 이런 것과도 면밀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체화하고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화의 현상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직접 몸소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플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조력자입니다. 오, 조력자라고 하면 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다른 말로 멘토라고 할수 있겠죠. 문화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현지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면 은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력자, 현지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정말 해외에 자신을 도와주고 애써주는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조력자가 주는 시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가능하면 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 특히 멘토분들의 경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서비스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요 또 틈틈이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국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도 결국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면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스스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외부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직접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 도움을 받는 것에만 안주하고 우리가 직접 해나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업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 시장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네트워킹 해주긴 하지만 절대로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우리 스스로 잡아야만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딪히고 고민해가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어, 언제나 모든 안테나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진출 성공 비결에 대해서 키워드와 함께 대표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창업자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조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업자분들께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 솔직히 해외시장 진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국내보다 10배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100배 이상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력인 거죠. 어렵게 도전하는 만큼 그 결실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네, 창업진흥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창업팀 모두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승장구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